애니몰로우 TV. 자, 애니몰로우 TV의 테드 디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죠? 몰라요. 저희가 드디어 어 지금 이제 애니몰로우 시작한지 10개월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뭐 생방송 때도 잠시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예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기는 걸로 <웃음> 10개월에 제 짬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어, 저희 애니멀 스튜디오가 남양주 별내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이 이 스튜디오가 사실 네. 좀 작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1층으로 내려갈 건데 네. 어, 여기가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대로 보셨다시피 세 자리에 단위에 월 관리비가 나가거든요 그총 뭐, 네. 지출 비용이 네. 세 자리면 그쵸 네. 근데 그,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그 네. 비용 떠나서.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네, 네. 네. 저희가 이전을 결심을 했고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카페형으로 네. 가서 카페형 스튜디오로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저희가 있는 돈을 좀 아껴서 모아야 될것 될 같고요 네. 그리고 뭐그 이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뭐, 뭐 임대로 들어가서 해 네. 네. 카페형 이 다음번에 이전할 때는 네. 카페형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카페형 스튜디오를 저희가 맨 처음에 DK랑 얘기한 이유가 구독자들과 이제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스튜디오도 한번 이렇게 좀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 카페형 스튜디오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구독자분들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1층이니까 네 1층이고 네. 그냥 오세요 뭐 볼볼 층, 없겠지만. 네, 뭐,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어, 미스터 아쿠아라는 수족관이 원래 지금 있는, 자, 있는 자리라서, 네. 같이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스터 아쿠아 자리가 입구에서 오면 기억자 형태예요. 기억자. 네, 기억자. 네, 맞아요. 네, 기억자의 이 끝부분을 네. 추경장이랑 해서 미스터 아쿠아 쓰시고요. 네. 앞쪽 기본 통로부터 입구 부분을 네. 저희 스튜디오 어항들이 네. 들어가고, 조금 더큰 어항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 꾸며진 공간, 뭐그 공간으로 해서 충분히 뭐 볼거리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물고기를 사시려고 하면 미스터커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네. 저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쨌든 스튜디오 개념이니까 주말에는 오픈을 안 합니다. 네, 저희가 뭐수족관 예, 개념이 아니라서 네. 예, 주, 주 중에만 저희가 이제 디케이랑 저랑 상주를 할것 같고요. 음. 오셔서 뭐 저희 애니멀로가 막뭐물고기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판매하지만 오셔서 그냥 뭐 구매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비슷한 카도 있고 네. 뭐 저희도 저희 뭐 DP 여왕에 들어가는 각 비슷한 종을 뭐 가져가 두기는 네. 할게요. 예, 네. 저희가 뭐 따로. 판매하는 전용 축양장을 만들어 놓지 않을 거예요 아, 네. 그런 음. 수족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 어항에서 뭐 이런 걸뭐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 구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네. 미스터 과 축양장에 네. 준다네 네.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어, 온라인 뭐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되고 있는 뭐 어떤 뭐 브랜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어, 네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되는 네. 뭐 지금 뭐 프리치 네. 제품이나 네. 닥터 베슬러, 네. 그다음에 이지라이프, 네. 뭐 타이오, 네. 그다음에 글로비타, 네. 뭐 이런 제품들은 직접 매장에 DP를 해놓고 만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네. 조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스튜 지금 지금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는 사실 폐쇄형이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오피스텔 개념이라서 사실 좀 약간 주거 공간 형태라서 좀 많이 어그 비용 대비해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로 옮기는 걸로 확정이 돼서 참 저희한테는 좋은. 호재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덕분에 정말 사실 여기 2년 정도 있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계속 상의한 네. 결과 어, 카페 형도 좋지만 지금 좀 약간 시기가 시기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또 그. 미스터코아 미스터 대표님. 대표님이랑 또 예, 말도 잘 이렇게 돼서 협업관계, 위닝관계로 이렇게 가게가, 가게 돼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썸네일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 가, 진짜 뭐 최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음. 저희가 가끔 이 이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진짜 좀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항이 갑자기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웃음> 어 양해 부탁드리고자 그리고 소식을 전하고자 <웃음> 이 네.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갑자기 어항 빠져있으면 네. 뭐야? 네. 뭐 이러시겠는데 아마 다음 달 아쿠아 라이프 저희 생방송에는 <웃음> 아마 그냥 없는 빈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네. 원래 다음번 라이브 다음 주겠네요 네. 다음 주쯤 라이브 때는 네. 그 아쿠아 라이프 추첨, 추첨 때는 태현 님 라이브 세팅 영상 하려고 했거든요 네, 원래 제가 저번에도 <웃음> 한번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그걸 좀 토대로 제 어항에 이렇게 라이브 세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미뤄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좀 미뤄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어 다음 라이브 방송 때몇 개의 어이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네, 돼요 그래서 네. 조금 조금씩 옮기려고요 좀 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조금씩. 차로 5분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들이 남았죠 이좀 옮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조금 조금씩 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지금 일단 레이아웃된 것들은 예. 최대한 일단 그대로 옮기고 예. 거기 가서 나중에 뭐뭐 예. 바꾸든지 계획이 좀 있죠? 네, 거기 가서 어, 뭐. 뭐 그렇게 하던지 예. 하겠습니다. 아마 대륙별 어항이 생기지 않을까? 맞죠? 뭐 이게 좀큰또 <웃음> 대륙이나 뭐 계획이 어, 있는 거 어종별 맞는 예. 컨셉으로 좀 세팅을 해놓을까. 예.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계속. 예. 그거를 이제 넓어졌으니까, 뭐, 엄, 자주 바꾸자. 어, 바꾸기보다는, 네. 뭐, 매일차, 몇일차, 이렇게 해서, 그 근황 소식,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관리 어령들, 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봐, 아, 뭐, 아, 내가 옛날에 봤던 수전에 와서도, 음, 음. 그, 그럼 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 오셔도 되고요. 그때 또 다시 이렇게 어항 세팅되면 또, 어, 어,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찾아뵙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참. 예. 네. 주로 월금 저희가 있지 월화수목금 있지만 비스 예. 아쿠아 대표님께서는 버, 보통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가고 난 뒤에 밤 늦게 나오시거나 예. 뭐 이렇게 하실 경우가 많은데 예. 월금 중에서도 저희가 갑자기 외부 촬영이 자, 있는 날이거나 예. 뭐 급하게 나갈 일이 있거나 예. 뭐 촬영을 예. 하, 할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그날그날 그날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 만약에 그걸 방문 그냥 편하게 놀러 오실 생각이 있,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횟수도 좀더 크게 해놔야죠 네. 네. 주중에는 거의 한 어, 아침 한 9시부터 일단 6시를 기본적으로 아마 그 시간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래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6시이지만 초기 저희가 거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뭐 저랑 테드님이 좀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작업을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대남부터 손이 엄청 많이 가서 좀 벌써 네. 좀 약간 두렵습니다 약간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좀, 예. 예. 좀 약간 이걸 또 옮긴, 옮기... 아또 예, 아무튼. 잘 한번 옮겨서 좀더더 더 멋진 어, 애니멀로 스튜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미스터와 협업 관계에 있으면서 어,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더 넓어지고 어, 어항도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대형 왕, 천만원짜리 왕은 들어옵니다. 천만 원, 어왕이 천만 원, 어항만 천만 원. 네, <웃음> 네 아크릴, 알지. 어, 아크릴 어왕이거든요. 아크릴 어왕.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천만 원짜리 어왕. 자, 그것도 한번또 기대해 주셔도 네, 좋을 것같요 그거는 것 같습니다. 남미로 꾸밀 건데, 네. 폭이 900이라서. 900? 네. 네. 굉장히, 아, 그때 말씀하신. 그거는 1200에 900이잖아요. 네. 이게 1500이 넘고, 900에 높이도 750이에요. 와. 그래서 진짜 큰어항이라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좀 재밌을 겁니다. 와서도 한참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는 네. 대형어는 아니죠? 대형 아니에요. 개호, 개호랑 이런 남미어정 키울거예요 아.. 개호.. 제 메인이 남미라서..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대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어, 변함없는 응원 진짜 감사드리지만 앞으로도 애니멀로우가 이렇게 좀 차츰차츰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진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우TV의 테드 듣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